그 다음에 회고, 하나 더 그리고 준사역 준이 붙으면 개똥선는 헬프 해지 돼요 헬프 봐 헬프하고 개슨 헬프하고 개은어 준사역에 속하고 예멘 근데 둘다 돼요 사역 준사역 다 된다 알겠지 어 헬프는 사역 준사역 다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 나는 도왔습니다. c r a f 이런 식으로. 어? 어. My mother. 엄마가 my mother. 너. 청소하는 걸 도왔습니다. 할때 우리가 clean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 clean. 그치? 어? 어. 그리고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뭐도 나올 수 있냐면 to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to clean도 상관없다. to clean도 된다. 아니지. 둘다다 다 돼. 헬프 동사는 요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헬프는 따로 필요 없고 아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더라 요거 요게 핵심이야 중간 다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역 준사역이 예를 들어 볼게요자 예를 면어 나는 I got 그 다음에 head 이렇게 나올게요 두 개를 쓸게요 하나는 사역이고요 하나는 준사역이에요 자 누구에게 어 포터 the 포턴 짐꾼이야 짐꾼에게 내 짐을 나르겠다 할때 어떻게 쓰는지 아봐내 짐을 나르겠다 할때 to carry 이렇게 쓴다봐요야 아, to carry my baggage 어? baggage so, 나의 짐을 나르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니 똑같이 the p o r t 여기 목적어 나오고 여기는 다 목적어 파트야 여기 뭐나오냐면 carry가 나온단 말이야 carry my baggage라고 쓴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역은 좀전에 얘기했듯이 사역은 어떤 의미냐면 목적보다음 목적보로 능동 관계일 때 원형이 나옵니다. 원형, 원형. 잊어버리지 마이 아니고 원형이 나옵니다. 준사역은 뭐가 나오냐면 목적어 뒤에 목적보로 투정사 나옵니다. 됐어? 요거 이해했어? 이해 있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얘를 똑같은 문장으로 바꿀 거요 바꾸는데 요거의 오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여러 목적어 목적보 관계가 무슨 관계야? 근데 저게 이중요한 거야 능동 관계. 능동 관계. 어? 능동 관계. 근데 네, 요거를 읽히자 볼게요. 아이. 잡아. 해. 이번엔 해다고 하다 같이 붙일게. 둘 다. 자, 뭘 쓰냐면 매기지가 목적으로 나왔어. 마이 백이지가. 자, 결국 내 짐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해리지가 돼. 바이 더 폴얼 이렇게 돼요. 바이 더 폴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목적으로 사물이 나왔을 때는 목적보호와의 관계가 여기 능동관계였지? 짐이 실어 나르는 거니 날려지는 거니 어, 옮겨지는 거지? 옮겨지는 거니까 무슨 관계? 수동관계 그렇지 수동관계 일때는 목적보호의 관계 뭐가 나온다? 피피가 둘 다둘다 사역 준사역 다 알겠어? 사역 준사역 다 이걸 요걸, 익혀야 돼 이거 아직지 끝나. 끝장이야. 그래서 결국 사역, 준사역의 의미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메이크나 렛은 어, 편하게 갈수 있어요. 똑같아요. 공식 방요으로 봐. 주어 자, 사역동사가 나오면 사역동사 아까 뭐라고 했죠? 정리 다시 한번. 메이크. 응? 네. 또 하나. 해보. 얘네들이 나오면 여기 목적으로 뭐가 나오면? 보통 사람이 나오죠? 사람. 사람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원형이 나온다. 원형, 원형, 원형이 나온다. 요거 요형 뜨기지만 행동관계야, 행동관계. 자 그다음에 역동사 만약에 목적으로 뭐가 나오면 사물이 나오면 사물이 나오면 여기 뭐가 나온다? 피피가 나온다. 피피. PP. 왜 피피가 나온다? 이 무슨 관계야? 수동관계. 여기 무슨 관계라고 했어 능동관계. 요거 이쪽으로 힘안 나고. 알겠어? 어 이쪽으로 이거. 근데 만약에 준사역 동사가 나온다고 쳤을 때 준사역 동사. 준사핵동사는 아까 개을 소개했습니다. 헬프 그 동사는 어디로 들어가요? 헬프 동사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준사핵동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쓰냐면 봐봐, 빨간색이야. 목적으로 사람이 나왔을 때 당연히 원형이 나와요. 아니지. 추가 붙지요. 반드시 붙요이 차이가 있어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 뭐가 음. 나온다고 통장사. 능동관계일 때 투동. 근데 만약에 여기 목적으로 뭐가 나왔을 때 사물이 나왔을 때는 수동관계니까 그때 똑같이 PP가 나온 그럼 요이 PP를 뭐하고 똑같다? 어, 사역동사 아까 해부동사 나왔을 때 PP 나온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 사물이 나왔을 때 해부나 아니면 개슬 같이 써준거야요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야요 이게 결국은 사역 준사역의 개념이라고 보는데.